you 저번 주에 으니다 아, 알았어. 응. 뭐야? 말도 나오는 거야? 응, 그거 그대로 쓸 거야, 언니가 지금 말 나. 나 걱정했어, 여기 사람 많을까 봐. 응? 야, 떨리잖아. 응?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 아. 터키 좀 사기야. 맞아. 왜? 네. 고기가 아, 없어. 제가 기자들이 고기가 많이 부산이래 <웃음> 내 <웃음> 말이 <되게 많이> 급한데요 <웃음> 이거 <이렇게> 나갔어. <웃음> 그 <그게> 급인가? <웃음> 아니 급한 있는데. 먹을 사람. 나. 오트밀. 난 오트밀이 더 맛있어. 언니 머리 너무 달아. 오트밀이 제일 안 닿는데. 아니야 달달 짱다. 뭐가? 물 마실 때. 왜? 구멍을 다입으로다 집어넣고 자. 그래? 그렇말이아나 짜증나. 언데 그러면 <웃음> 이렇게 해서 먹어? <웃음> 아니 아니 이렇게 드시는데니까? 불 거예요. 엄나어불나어 불났어. 나 광력도 <웃음> <웃음> <쇼들어. 웃음> <나 방향도> 넘치네요. <멈추네요. 웃음> 저는 이제 씻고 왔고 이거 후배가 일본 갔다가 제가 사달라고 다 해가지고 사준 거거든요 아이봉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망했다 잘, 아, 잘 먹... 아잘못겠어 이게 연로 박하사탕 먹는 느낌 이 엄청 시원하고 막 그래요 저는 내일 수업에서 이거 책 읽어오라고 했는데 오늘 배송이 와가지고 읽어볼 거예요 지5분책달고고 다이어리 써주고 바로 잘 거예요. 아 지금. <웃음> 그다 너무 약간 달아서 맛안 나는 거 뭔지 알아? 너무 달아서? <웃음> 아, 아 그래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근데 진짜 맞추기 힘들다. 그니까. 근데 진짜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하잖아. 어잘 응? 되네? 원래 진짜 잘안 되는데. 안 달아? 너무 나. 동일한이요. 똥같어 이거 왜? 안...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하나 먹어볼래? 아니. 어. 그래, 제가 오늘 학교 남아서 공부 조금 하려다가 친구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될것 같아서 약속을 미뤘어요.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언니랑 떡볶이 먹으려고 시켰어요. 언니는 일 끝나서 오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미리 세팅해놓으려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컵이 있는데 세개 세트, 26,000원. 아, 레트로 컵, 우유병도 줘. 살 사고 싶다. 아 인터넷에서 팔아. 뭐 한정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파는 거야? 맛있다. 아 이거 왜 봐? 야좀 파싹 깎아. 나 하얀 거안 먹어. 12시 9분인데 자려고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과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준 수업이라 고티를못 들어서 몰랐는데 어, 공지상 보니까 있어가지고 이거 히라가나랑 가타카마 외우는 게 과제여가지고 빨리 외우고자하고요 히라가나는 원래 알고 있었어가지고 다 외운, 외울 건 없는데 딱 하나만 외우고 자면 될것같아 여보, 여보, 여보, 받으면 돼요 대박 야 받으면 돼요. 보 여보, 아보 여보, 여보, 여보, 가찍여 거야? 네 여보, 여보, 찍보여 카드를 넣어 주세요. 시까지내마십시오티켓을 받아 가십시오. 결정 나고킹왜 <람쥬> 어, 야, 이거 다? 야니 뭔데 나온 수는 데그와 미쳤냐니? 는전하전니까 대한민국의 유행을 너무 <람쥬> 수차가 <넘어도, 람쥬> <람쥬> 나나 <람쥬> <람쥬> 결국에. <람쥬> 저 이제 이거 책두권 사고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요. 검저 일단은 벌 아, <웃음> 카페인는 먼저 가서 떨어져가 <웃음>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카페 라떼 하나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웃음> 그린티. <웃음> 맛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치즈부터 먹지? 아이스크림. 음. 그 아까 독립서점에서 사온 책 소개시켜드리려고 카메라 켰어요. 책을 이렇게 두권 샀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다 견본 제품이었는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두개 구매했어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1 0 그냥 이거 산게 여기 보면 제주도 혼자 2박 3일 여행하기가 있는데 제가 가려고 했었다가 이번에 못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가보자 이 생각으로 그냥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인터뷰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울산에서 독립서점 운영하고 계신 분이 거기서 직접 야, 얘기 듣고 그걸 토대로 쓰신 거라고 해서 되게 작고 얇아서 등하교길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권 해서 원래 가격보다 30% 할인하고 있어서 두 개에 14,000원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번에 에버비킨이라는 데서 바질라카노라는 그 화사 다이어트로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이거 선물로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받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한 거, 카누 크기인데 이게 커피 맛이랑 똑같은데 체지방 감소에도 움주고 비타민도 들어있어서 영양까지 챙겨주는 제품이라고 들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내일부터 학교에서 커피 안 사고 이걸로 먹어보려고요. 한이 마무리가 되면, 끝나면, 거기에다가. 말아 만나 너요잼이야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아메리카노인데 네, 맛은 똑같은데. 빠진다 하요 체지방 감소해주는 거. 어? 살 빠져? 나도 안 먹어봐서 <목소리> 이제 먹어볼. 아 처음이야? 근데 그냥 아메리카노 맛인데? 응 음, 진짜? 한시 머리 자러와야 돼. 맛이 좋네.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구독과 좋아요 아, 댓글 눌러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네. 좋은 블로그 눌러주세요. 아, 그뭐였 음, 빨대가 왜 이러지? 초등 잘생는다 음식물의 경가 만두. 오맛있겠 내가 먼저 먹어볼게. 와 이거 면이 되게 껍다. 어, 껍다. 네. 약간 열무도 들어있고. 먹을 거 봤는데, 코팅 잘못 해가지고. You're him. How old are you? Yes. Basically 15. One minute ago. Right now, Iris and Giamma. 아셨대. 어 얼마나? 얼마큼? 많이. 많이 걸만큼인데 수치로 있을 줄. 70%? 왜 <웃음> 100%가 아니야? 왜? 안달아서